반갑습니다. 안녕하 산신도령 하세요안 산신도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도 안녕하세요. 안녕안하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네. 안리하 계속. 점사 보는 내내 이상했다고 해요. 그노련운 행동이 뭐 때문에 손님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얘기를 하셨고 또뭐 때문에 또 평소랑 다르게 점사를볼때 행동이 이상을 하셨는지 우선 이제 제가 점사 예약을 받고서 처음에 이제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점사 예약을 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면도를 했는데 이제 수염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해서 다시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랑 똑같이 하는데 정말 면도하면 1 년에 한 번인가 두번 베일까 말까 한 희한한 부위를 베어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닦았죠. 피를 닦고 어, 내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예약 시간 돼서 왔지 와서 점사를 보려고 아예 문을 열어드렸는데 웬걸 분명히 여자분 한분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도 같이 오네. 그래서 아뭐 어, 일행이니까 같이 올수 있는가보다 하고. 이 법당에 인사드리고 점을 봤어요 여자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이고 남자분은 그냥 따라온 거야 내가 이제 그 여자분이 뭐 이런저런 궁금한 거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 드렸지 평상시에 이제 상담할 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정자세로 이렇게 있으면서 응대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여자분 있고 남자분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두 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뭐야? 이게 다리, 다리 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이런 자세로?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어요. 얘기하고 있다가 인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 우리 단지 있잖아요. 할머니 계시는 곳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한번 보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 왜 그러지? 근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여자분이 얘기하던 걸막 말을 해주다가, 어느 시점인가, 남자분이 여기 있으면 남자분이 좀 시골 가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더니 이 남자분한테 갑자기 대뜸 당신 비뇨기과 가보라고 병원 가야겠다고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그 점사 보러 갈 때나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뭔가 말을 할거 같으니까 실수 안 하려고 입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말안 하려고 너뭐 말할까 해서 음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그 남자 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입을 꽉나으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니까 허 약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서든 아 이게 건강에 안 좋고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 그때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막 신이 가서 얘기하는데 신령님이 신려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점사를 보는데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점사를 보고 내용도 다 맞고 그래서 어우. 어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서 서로가 막 눈을 이제 마주치면서 어 이거 신기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좋아서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남자분이 자기 이제 와이프랑 관계가 소원해서 내가 이 와이프랑 계속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얘기를 해서 운을 뗄라고 하는데 또 할머니 쪽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 미안한데 여자분 잠깐 나가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또 자기 발로 이렇게 나가네 그러더니 이제 문이 딱 닫히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여자 조심하고 본인 두분 부부관계 아니지 않냐 분명히 얘기했을 때 친한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 명이 내연관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계지. 그런 관계인데 그것도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너네 둘이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여자 조심하고 배우자랑 그런저런 얘기를 다른 데다가 같이 온그 분한테도 이런저런 얘기 다 하지 마시라 그리고 본인은 지금 본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근데 마음이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그 여자분이 왔을 때 자영업을 하면서 장사를 했거든 장사가 이러냐 저렇냐 그게 궁금해서 왔고 남자분은 사실 곁다리로 원 플러스 원처럼 이제 얹어서 온 거거든 근데 결국에 우리 할아버지 신령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이 중요한 거야 어. 신령님이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점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사실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두 명, 세 명이 같이 올 때도 있어요 점을 의뢰하신 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급하신 분에 대해서 신령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실 때가 많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몇번 겪고 나다 보니까 아 제일 급하신 분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 주고 때때로는 사실 아무리 친해도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거든 그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둘만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해드리는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 신령님 말씀을 제가 그때그때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점사 보러 오신 분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도 덩달아 놀라시면서 아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자리였고요 본인이나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실 때 점사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내가 의뢰를 했는데 옆사람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 좀, 그좀 남하게 말하기 힘든 얘기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혼자서 오시는 걸더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